제이크 형이라서는 형을 지웠어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치우 치? 정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오늘 제가 Birthday 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스페셜 게스트가 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에이, 에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이크 형! 아. 생일 축하합니다! 아 우리 선우가 함께 생일 축하해 주네요와 진짜 저희 그 생일 축하해요 아고맙습니다 <웃음> 역시 <웃음> 우리 막내지 밖에 없다 역시 고마워 어 보들보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되게 각자 고 하는 오늘 준비된 게 있거든요 에바이데이 yeah, 오케이 okay. yeah. 아 이렇게 또 동생들이 축하해 주네요 감사합니다 땡스 에브리원 우와. 이한테 전화 오네요 예스 해피 버트 데이 땡스 브로 바이 바이 바이 오 갑자기 누 어디선가 이 편지가 아 이거 잠깐 그거네 왼손으로 썼던 그거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제이크 형이라고 썼는데 형을 지웠어요 제이크 생일 축하해요 형이랑 같이 먹었던 고기 진짜 맛있었어요 다음에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웃음>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 화이팅 사랑한다 사랑한다 갑자기 반말? 이거는 니키입니다 니키가 글씨잘 쓰는데 고기를 이제 먹으러 갔거든요 같이. 그때 진짜 맛있게 저희 둘다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사진 보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재윤이, 어 재윤이랑 부르는 사람 재윤이 형 생일 축하해요. 벌써 n f 으로써두 번째 생일. 항상 웃음 주어서 고마워요. 더 힘내 봅시다.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시오 칠? 아 생축. 생축이 뭐예요? 아 생일 축하. 줄여서. 그래서 생일 축하라고 쓰면 되, 되, 될 텐데. 뭔가 여기서 살짝 일부러 형을 좀쓴것 같아요. 약간 페이크를 하려고 이렇게 이거는 한번 보류해볼게요. 를 고마워요. 이거는 제가 잘 간직해서 제가 이제 차로 가거나 사옥 앞에거나 되게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다 올리기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이제 개인 소장을 하고 있겠습니다. 힘들 때 보고 많이 힘을 얻고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사실 엔노그에서 이제 낚시 브이로그를 찍어서 그걸 이제 편집하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막 못하다가 나중에 릴리스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저번 생일 때는 이제 제가 편지를 썼었잖아요. 그만큼 좋아하실 정상이준비되했습니다 제가 편집도 하고 시즌이 형이랑 닉키가 찍은 낚시 브이로그 열심히 했으니까 그럼 한번 같이 봅시다 레츠 가어좀 창피한데 그때는 되게 신나게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참 들뜬 그런 거좀아이크 like, 봐주시고 오 창피 <웃음> 창피 <웃음> 진짜 재밌었어요. 저때어 깜짝이야. <웃음> 와 깜짝이야. <웃음> 깜짝이야. <웃음> 와야 e d by 정말 엔진 분들이 주신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편집을 해서 열심히 찍고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간단하게 미하인들 좀 말해볼게요. 니키가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니키한테 뭔가 재밌는 걸 해주고 싶어요. 되게 열심히 계획해가지고, 희승이 형이랑 같이 알아보기도 고 했고. 근데, 아, 진짜, 니키가 그 전날에 너무 막 설레해가지고, 사실 저막 파킹 영상도 막 찍자는 거예요. 막 그런 것도 계속 아이디어도 주고 막 그냥 너무 귀여웠어요. 저도 더 보람이 있었고, 뭐 희승이 형도 그랬겠지만, 재밌게 놀다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캡처 타임을 한번 해볼까요? 계속 떨어졌더니 하트를 들고 한번 3, 2, 1 3, e t 3, 3,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정말 일주일 잘 힘내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N.F.의 제크였습니다